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주말인데 강원도 쪽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정심을 먹고 바로 이동을 하면 졸릴 것 같아서 근처에 하천이 있어서 내려와 봤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잖아요 요 하천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쪽에 축사가 있어서 그런지 물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부유 물질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냉이가 있습니다 물냉이는 비타민의 보고라고할 만큼 다양한 비타민들이 함유되어 있는 아주 맛있는 나물입니다 생긴 것이 나도냉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줄기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번식을 하는 씨앗도 번식이 잘 되는 아주 맛있는 고급 나물입니다. 여기는 냉이가 많네요. 요거는 황새냉이입니다. 황새냉이하고 좁쌀냉이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황새냉이도 종류가 여러종 있습니다. 애기 황새냉이, 꽃 황새냉이 기본적인 황새냉이가 있는데 황새냉이하고 좁쌀냉이 구분하실 때이 끝에 있는 잎을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잎을 정소엽이라고 합니다. 정소엽이라고 하는데 이 정소엽이 옆에 있는 소엽들보다 확실히 큰거 보이시죠? 좁쌀냉이는 옆에 있는 잎하고 정소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굳이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면 이 정소엽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둘다 매콤한 맛이 나는 나물입니다 뿌리가 황새냉이, 좁쌀냉이는 제가 하나 채취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수염뿌리입니다 우리가 봄철에 먹는 냉이처럼 붉은 뿌리가 아니고 수염뿌리 입니다. 이 뿌리를 먹는 것이 아니고 좁쌀냉이, 황새냉이는 위에 부분, 연한 위에 부분을 먹는 글나물입니다 그리고 요거 물냉이처럼 생겼죠. 이거는 물칭계나물인데미국물칭계라는 나물입니다. 현삼과 식물이고요. 이것도 나물 할 수가 있어요. 꽃도 아주 자잘한 보라색의 꽃이 피는데 이쁘기도 하고 약간 쓴맛이 나서 몸 안에 염증을 없애주는 맛있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한겨울에도 살아 있거든요 옆에 작은 물냉이도 있는데 물냉이 보다는 대부분 하천에 미국 물친개가 많은데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합니다 뜯어서 두고두고 데쳐서 무쳐 드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너무 많으면 데쳐서 말리십시오. 묵나물 해도 괜찮은 나물이 미국 물친계입니다. 물친계 나물이 있고 미국 물친계가 있는데 꽃의 형태, 잎의 형태가 약간 다른 모습인데 우리 초보자 분들한테 식물 강의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들매곡가는. 이 나물이 먹는 거냐 독성이 있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지 세세하게 구분하고 싶으신 분은 도감을 사서 보시던가 다른 유명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물침개 입니다. 황새냉이 미국 물침개 물냉이가 있고요. 쭉 올라가면 오, 새별꽃도 여기 떨어져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물냉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냉이가 있고 요거는 소루쟁이네요. 소루쟁이가 지금 씨앗이 떨어져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루쟁이도 큰 것, 봄철에 연한 것은 뜯어서 미역국처럼 끓여 드시게 되면 변비를 해소하는 데도 아주 좋고요. 또 피부 트러블을 잡는 데는 상당히 좋은 나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드시면 결석을 염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수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시금치와 같이 반드시 데친 후에 조리 를 하셔야 됩니다 갓입니다 갓아 오마이 갓자 가시인데 여기는 홍가시네요 어우 입 뒷면에 가시들도 엄청 많아요 이 야생갓은 매운맛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매운맛이 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 매운맛이 많이 난다는데 이 시니그린을 많이 드시게 되면 건강해지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가 가신데 강원도 쪽 하천에는 있어도 드문드문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이는데 남쪽 호남지방이나 영남지방 저 남쪽의 하천에 가면 낮들고 다니면서 비워도 될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에 같이 활동하는 친구분께서 야생갓을 엄청나게 채취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또 이웃분들과 나눔해서 먹은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청갓이 유명한데 홍갓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황새냉이들이 많이 있죠 황새냉이 요거는. 좁쌀냉이입니다 정소엽이 조금 작죠 작으면서 옆에 있는 소엽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줄기에 털이 있냐 없냐 그러는데 이 물가에서 자생하는 것들은 황새냉이도 좁쌀냉이도 털이 있습니다 그런거 기억하시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눈에 익히셨다가 나중에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새롭게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와, 물냉이 엄청 많고요 이야, 요건, 벼룩이 자리네요, 벼룩이 자리. 요런 벼룩이 자리도 있고요 맛있죠, 요거는 봄철에. 지금은 뭐, 다른 거 먹을 거 많으니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꼬리뱅이도 있습니다. 아, 꼬리뱅이란다. 아, 지친 게. 지친개는 봄철에 드시는 것보다 가을철에 드시는게 훨씬 맛있습니다 쓴맛도 덜하고요 쓴맛이 있더라도 살짝 데쳐서 나물 무침 하시면 입맛 돌아오게 하는 아주 맛있는 나물이죠 지친게 입 뒷면에 하얀색 분백색을 띠는 나물입니다 뿌리를 캐 보시면 냉이처럼 직근으로 형성된 뿌리가 있는데 보라색이 납니다 보라색이라고 하나요 붉은색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이 붉은색 개통의 뿌리가 나오니까 뿌리까지 채취해서 나무라시면 좋습니다 여기 좁쌀랭이 황새랭이 다양하게 있네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랭이 좁쌀랭이 황새랭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돌담사이에 있기 때문에 뿌리하나 아잘안켜 지네 그냥 놔두고 큰 걸로 제가 하나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황새냉이로 알고 있던 속속이 풀입니다 개간냉이 속에 속속이 풀 요거 큰거 있으면 제가 하나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것도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지친개인데 약간 달라 보이죠 냉이처럼 보이죠 양지바른 하천이다 보니까 냉이가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11월 12일인데 벌써 냉이가 꽃이 피었어요 냉이는 꽃이 피면 뿌리에 심이 박이기 때문에 맛이 없어지죠. 내년 봄에도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해서 드셔야 됩니다. 지금 채취해서 드시면 돼요자 여기는 냉이들이 상당히 많네요. 물냉이 냉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속속이풀 황새냉이 뭐 다양한 냉이들이 잔뜩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냉이처럼 보이는데 이거 속속이풀입니다. 자, 여기 튼튼한 거 있는데 요거 하나 캐 볼게요. 모래 바닥이라서 쾌기가 쉽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새냉이와 다르게 밑에 쪽에는 수염뿌리지만 굵은 냉이처럼 굵은 뿌리들이 많습니다. 요것만 따로 이런 봄철에 이파리가 생기기 전에 요것만 따로 캐서 여태까지 이거를 황새냉이라고 알고 드셨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이지 이름 모르고 이걸 황새냉이로 드셨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수 있으면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뭐 황새냉 이라고 부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미친냉 이라고 부르고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뿌리가 맛있는 속소기풀입니다. 이 속소기풀도 종류가 몇 종류 돼요. 여긴 앞두면 내년에 또 씨앗이 생겨서 번식하겠죠. 여기도 보면 금지, 큼직한 냉이가 있습니다. 황새 냉이 있고. 요거는 꽃말이네요. 꽃말이. 요 꽃말이는 이런 봄철에 약간 습한 곳, 습한 곳, 이들녘에 가시면 요것도 꽃말이 아주 어린 거네. 향이, 오이 향 비슷한 아주 은은한 향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맛있습니다. 우리 밴드의 공동 리더분 한 분께서는 젊은 분인데 이 나물에 심취되어서, 들나물, 산나물에 심취되어서 이런 향이 좋은 나물이 있으면 김밥 재료로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들매곡간의 열혈팬입니다. 아 얘기하다가 잊어먹었네. 나물 이름 잊어먹었어요. 얘기하다가. 꽃말입니다. 황새냉이 있고 속소이풀 있죠. 속소이풀이 있는데 요거는 이 결각이 많이 톱날처럼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면 톱날이 갈라지지 않고 잎이 넓적넓적 하잖아요. 이거는 개간냉이입니다. 같은 개간냉이속에 이렇게 잎이 넓은건 개간냉이 잎이 결각이 많고 톱날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속속이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 말고도 좀개간냉이가있고요이 개간냉이속에 몇종류가 더 있는데 이렇게 생긴건 뿌리가 튼튼하고 고소하고 맛있다 이렇게 알고 나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위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호도 있고 저 숲속에는 더 있는데 제가 건너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한 10m도 안되는 이 공간에 다양한 냉이 종류들 다양한 나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또 이동을 해야 돼서 더 많은 나물들이 있는지 확인은 못하고 가지만 겨울이더라도 하천에 나오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들나물은 얼마든지 많은데요 제가 두번 말씀드렸습니다 요 하천이 이쪽에 축사가 있어서 좀 오염이 된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축분은 거름도 되니까 하지만 이게 좀거름치가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 농약 오염이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축분 같은 것은 축적이 되지 않지만 농약은 몸 안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가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됩니다 건강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